얘도 버렸나봐, 얘도. 아유, 얘야. 얘눈 오두아이 같은데. 왼쪽 눈은 파랗고, 이쪽은 아니고. 아유, 참말로 미쳤다 많이 안 컸는데. 아가. 공두아 얼른 와 옳지 밥 먹어 옳지 어휴 그랬어 어휴 곰둥 키우다가 이렇게 갖다가 버리고 그래 아주 속 썩어 아우, 진짜. 건두아, 밥 먹고 가. 이건 기존에 달렸던 자리, 여기에요. 하나는 이쪽에다 걸고, 하나는 저쪽에다 또 걸었나보네. 치즈 왔어요. 치즈. 애들 다 있어요. 저 치즈... 나는 일주일 만에 보나봐 일주일 아유 그래서 뭐, 와줘서 고맙다 내가 보기 많이 가는구나 이제 우들이다 사라졌어 아유 고마워서 이리와 이리와 어디로 뛰어 비오면 잘 피하고 있어야 돼고등고등이는 입가에 맨날 묻어있구나 뭐가 찬이 새끼들 잘 지켜 대빵검도 많이 먹어 그럼 먹어 천천히 먹어 아까도 많이 먹고 이 아이는 손을 타서 약을 좀 발라줬고 진드기랑 심장사선충 두 놈들은 손을 타서 찐드기 약을 발라줬는데 다 되는 거 회충약까지 심장 사상증 이두 놈들은 손을 안 타고 너네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 아가 너네 싸우면 안돼 너네 밥은 저기다 줬잖아 아이고 싹싹 다 먹었네요. 그래도 아이고 이쁜 새끼들 많이 먹어 차 조심하고 대빵 안 드래. 아, 어구 그새 많이 먹었네 우방이가안 보이네 검둥이라잘먹어서 이쁘구만 쑥스아 많이 먹고 있어 저 의자에 앉아 있을게 다 먹어야 돼